잘안나가봐요 옆에 있는 투수 댁들이 화가 났었나봐요 왜 입고 있나 <웃음> 네. 어떻게 말하느냐고 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박왕 김숙박입니다 아, 오늘의 아, 게스트는 아, 주주입니다 저는 주주입니다 야 주주 씨 저랑 숙박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네, 오늘의 주제는 뭐냐 바로 서울 내에서 최저가 <웃음> 모텔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인 기준 숙박에 18,000원입니다 이게 많이 안 되죠? 네 이제 보통 이제 모텔 가면 아 오빠 차 그냥 이렇게 하고 평일에 가도 싼데가자고 4만 원인데 여기는 음. 이제 18,000원 와 근데 진짜 싸다 숙박인 거죠? 대실 아니고? 네자 음. 외관을 일단 보시죠 아나 근데 외관 괜찮아 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노후가 되어 보였는데 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 보여. 네. 얘네 좀 깔끔한데? 네, 일단 주차는 안 되고요. 맞아요. <웃음> 그건..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주차비가 더 비쌀지도? 그렇게 걸어가야 돼? 알겠어자 <웃음> <웃음> 일단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미니 룸이고요. 네, 실제로 방이 좀 작을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일단 물이 문이... 방금이 잘안닿다나봐요 옆에 있는 두수객 분이 화가 나셨나봐요. 저희는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에 뭐가 두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불이 꺼져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먼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걸 켜시면 안쪽에 켜집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요. 여기가 미니룸입니다. 네. 진짜 미니네요. 진짜 미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불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어요. 네 불을 켜려면 밖에 있는 불을 왔다갔다 해야, 왔다 해야 되고요. 뭐야? 오, 이거 뭐야? 어? 안쪽에도 있고 밖에 있어요. 아이 구슬은? 나는 구슬 처음 봐요. 맞아. 네, 그리고 이 생각보다 이인형이기 때문에 또 침대는 있을 거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통도 있고 TV도 있습니다. 아니. 안 되는데? <웃음> 안 되고 공간이 거의 흡수해요 일단 음. 뭐딱 자기 좋고요. 한번 누어 봐요. <웃음> 생각보다 딱 침대만 넓어요. 맞아. 그리고 냉장고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정수기가 통째로 있네. 그니까. 러 되게 오랜만에 보는 작은 정수기. 이거 뭐 맨날 사무실 가면 정수기잖아요. 그런 게 있고. 화장실 문이 진짜 특이해요. 화장실 문 보세요. 작죠? 응. 귀엽죠? 이거 들어가면 화장실이 됐어요. 있어요. 들어가 볼까? 오, 오, 샤워하는 오, 공간은 위에 근데... 뭐가 있네 그게 이제 마테키 정도면 돼 있네 매키 정도면 안 되겠다 맞아 오늘 상도가 청결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 응 청소는 되게 잘돼 있어 아니, 그리고 여기 수건 도두 개를 줘요 어? 어 수건 도 되게 잘같어 최소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응. 그리고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걸 주네? 목욕탄다면 보는 거? <웃음> 뭔지 알죠? 되게 가정집 같다, 그냥. 네. 진짜 응. 딱 잠만 자고 하기 괜찮은데? 그리고 변기도 그냥 양변기예요. 일반적인 이 휴지도 다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하면 다시 주겠죠. 다 있는데? 어, 뭐 없는 건없는데죽긴 네, 해요. 죽긴 해. 코울도 있어요. 어도막 걸어두고. 응. 에어컨도 있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면 고시원 있잖아요. 어... 비싼 고시원 같아요. 음. 월드 리뷰하죠? 왜 끝났죠? <웃음> 여기, 여기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아시아 거리 막 그런 거였는데? 맞아요. 여기가 중앙아시아 거리입니다. 그래서 외국분들이 좀 많아요 여기 오는 길에 가게들을 봤는데 이제 몽골 음식점이나 그런 중앙아시아들 우즈베키스탄 그런 쪽에의 음식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응. 그래서 잠도 자고 근데 여기가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걸어왔거든요 거기서 응. 얼마 안 걸렸어요 한 응. 3분 4분 진짜 가깝네 응. 그래서 뭐 동역사에서 뭐 전시회 보러 왔다가 숙소할 수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방음이 진짜 안되리네요 방음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소근소근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불이 이거밖에 없나요? 어? 응? 그, 여름, 여름 이불인데. 그러네. 이불이 좀춥겠다 뭐야, 드라이기도 있어. 드라이가 몇 년씩인지. 생각보 <웃음> 되게 햇 야, 진짜 조그만하다. 세월의 흔적이.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10년 되면 구린 거지만, 20년 되면 클래식이. 맞지? <웃음> 뭔 느낌인지 알죠? 그냥 클래식 하다. 맞아요 <웃음> 스킨 로션도 있네, 그제? 네, 스킨 타고? 모션도 존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공간을 좀 클래식하게 꾸며서 사진 찍으면 이뻐 어? 진짜? <웃음> 아 그리고 와이파이도 있어요 짜잔 아 진짜 있을 거다 있지 않냐? <웃음> 끝? <웃음> 아니 진짜 작긴 하다 자는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작네요 여기서노 응. 붙이긴 좋지 않을까 자 취인 구 가랑 같이 오기엔 좀 무리일 수 있는데 공원 좀네 그냥 남자들끼리 친구야. 서울 구경하고좀 와서 그냥 동대문 디디딤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 스프가 없도 있다. 아직 음. 서울에 만 원대 숙박 없어있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였다면 올까 음. 말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올것 같긴 해응 음. 어. 나도. 그냥 도미토리도 괜찮고. 왜냐면 여기가 생각보다.. <웃음> 네. 아 <그거> 어떻게 말하 이거 마자 저는 못올것 같아요. 저는 좀 무서워서 못올것 같아요. 네, 동네가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18,000원이라고 음. 생각했을 때 음. 별점 몇 점? 18,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저렴하긴 하고 침대가 있긴 하니까 삼점. 오, 후하네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루면은 피스방 가서 그럴 것 같은데 한5일을 만약에 있어야 한다. 하루쯤은 침대에서 자고 싶단 말이지.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망치자 가자. <웃음> 어디가? <웃음> 나도 그렇게 가야 돼?